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TV입니다. 오늘은 서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아침밥을 먹을 적당한 맛집을 찾았습니다. 서산 갯보하고요 가노람하고 아주 가까운 큰 마을 영양 굴밥이라는 맛집이었는데요. 일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손님은 아직 없네요. 내부는 모두 좌식 식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메뉴를 골라봅니다. 일단 저하고 아이프는 큰마을 영양굴밥의 메인메뉴인 영양굴밥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먹을게 적당한게 없네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주인분께서 굴 고명을 빼고 그냥 영양밥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아이들은 그걸 주문했습니다. 야 내부에는 TV에 나온 여러 사진들이 걸려있네요. 식탁은 비닐커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비닐커버를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굴전이 나왔습니다. 별도로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어쩐지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 했습니다. 아, 아이들이 굴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이 굴전은 정말 잘 먹어요. 굴전은 이 달래장이랑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이 달래장은 이따가 다시 쓸모가 있는 녀석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굴전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잘 먹었어요 음. 기본 반찬이 나왔습니다 어리굴젓하고 화레무침 밥 먹으면 밥 나올 때 그리고 김치 동치미까지 아주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상 보니까 참 푸짐하죠 역시 아이들은 굴만 남기고 다 먹었네요 다음으로 청국장에 나왔습니다 어, 저는 된장찌개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청국장이에요 아, 청국장은 특별한 맛은 아니었는데요 밥이랑 먹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들이 먹을 고명을 뺀 영양밥입니다 좀 허전해 보이긴 합니다만 뭐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이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한 굴영양밥입니다아 역시 아까 아이들이 먹는 그냥 영양밥하고는 좀 다르죠 푸짐합니다 잘 익은 밥을 대접에 덜어내고 아까 굴전하고 같이 나왔던 요거 요거 달래장 요거 제가 아까 쓸모있다고 말씀드렸던 달래장은 얻습니다 걸어놓은 소태는 이렇게 해야죠 물을 부어서 누룽지를 만들어줍니다 밥에는 어리굴젓을 올려서 한입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리굴젓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뭐 여기가 어리굴젓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먹어봤는데 나름 괜찮습니다 야 우리 아들도 오늘 정말 잘 먹네요 누룽지도 얼치됐습니다 타지도 않고 적당히 보입니다 아 요놈들 누룽지까지 아주 잘 먹네요 여기서 잘 먹고요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빵이네의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